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리입니다 제가 오늘 실검 1위가 일본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지금 가는 이유 저는 공항에 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도쿄 응. 갈건데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 컨트랙인데 스마트 컨트랙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이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RSK라는 루트스탁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어, 비트코인 위에 사이드체인, 첫 번째 사이드체인인데 비트코인에 스마트컨트리 기능을 입히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들었었, 드렸었는데 일단 어, 지금 얘네가 내일 일본에서 첫 번째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일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많은 정보를 얻어서 올테니까요. 그때 영상 올라오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이드의 공항 패션 보시죠. 보라돌이 귀엽죠? <웃음> 이것도 보라색이야. 안녕 여러분 수요일에 봬요.